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입니다어 밖에 좀 보셨시피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최근하고 오늘 제가 저희 부평에 독립서점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하는데요. 부평구청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? 그리고 굴포천역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독립서도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.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함께 가보시죠. Boop yeah. b Thank you. 친구면은 평소에 책을 좀 많이 읽으시나요? 아니면 20대 여성? 네네 20대 여성이고 살이고 음. 되게 조용한 친구예요 되게 조용조용하고 친구. 그래서 한달 동안은 음. 좀 쉰대요 그래서 쉬면서 음.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네. 이 책은 모든 시도는 따뜻할 수밖에라고 해서 제목이 우선 목도 좋고 이분도 인생에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경이 일들을 여기 쓰신 거거든요. 그리고 뮤지션이라서 음악도 음. 찾아들을 수가 있어요. 어. 그래서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것도 네, 뭐 당연히 텍스트가 많지 않으니까 축제랑 어. 회사 가기 싫은 날이라서 <웃음>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은 17명의 어. 이야기거든요. 실제로 그냥 자기 방향에 대해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인터뷰집이라도좀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다양한 삶이 있구나라고 는